영상이 찍힌 시점은 1997년 7월 15일 저녁으로 숲속을 헤매던 신혼미상의 인물은 찢어진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매우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숨겨져 있던 백롬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메시지가 낙서처럼 적혀있었고 조금 더 걸음을 이어나가자 백문 레벨 지로의 익숙한 벽지 축축한 카펫, 깜빡이는 형광등이 보이며 알수 없는 섭득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참고로 처음에 등장한 낙서의 뜻은 could have the silly cat, but it you. 호기심이 어리석고 모험심 강한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해서 너를 죽였다. 즉, 호기심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알파벳을 자세히 살펴보면 you could have lived. 너는 살수 있었다는 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사를 지속하던 신원 미상의 인물은 벽에 남아있는 문에 대한 경고를 남긴 듯한 알수 없는 메시지와 이곳의 구조를 남긴 듯한 스케치맵을 찾아냈고 계속해서 걸음을 지속하는데 적체불명의 엔티티에게 발각된 촬영자는 살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하고 벽에 그려진 낙세서 같던 문을 찾아냅니다. 경고를 잊은 채 문으로 입장한 뒤 벽에 그려진 낙서에 초점을 맞춘 카메라는 잠시 오작동을 일으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으로 돌아온 카메라는 벽에 남겨진 누군가의 낙서가 필도한 메시지를 꽤나 자세하게 비춰줍니다.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탐사를 지속하던 신혼미상의 인물은 정체불명의 엔티티가 여전히 추격해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엔티티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반신이 <목소리> 엔티티를 피한 신혼미상의 인물은 바닥이 푹 꺼져있는 구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엔티티에게 습격당한 신업 이상 의 인물은 노클리 편성을 겪고 공화 같은 곳을 지나 수영장의 모습을 한또 다른 백룸에서 깨어나며 영상이 종료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